2023년 엄청난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신다면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미분양 할인 판매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실제 미분양 할인 판매를 구입해서 저렴하게 내집 아파트를 구입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미분양 할인 판매는 계속 진행이 되었는데 일반인들에게는 그런 정보가 돌아가지 못했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만큼 노력하지 않았고 뒤로 시시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IMF때는 사실 제가 군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시다시피 IMF에도 실제 아파트 미분양에 대해서 미분양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사들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뭐 2008년 7 서버프라임 모기지론으로 해서 사실 엄청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실제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형태로 가는지 많은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 9년 10년도에 특히 수성구에 아파트를 많이 공급을 했죠. 그러면서 두산이브라든지 SK 대우 트럼프 그리고 좀 유명했던 동일하이빌 마찬가지 미분양 할인 판매를 했었고요. 부도나는 상황 속에서 할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었 그래서 대물로 해서 많이 할인을 해서 거래가 되었고요. 그렇게 대물로 받았는 아파트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뭐 사실 돈을 벌었겠지만 또그 상황에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뛸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했겠죠. 물론 계속해서 놔뒀다면 현재까지 가격이 뛴거는 빼더라도 그 전자에도 가격은 계속 상승했었습니다. 물론 그 상황에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를 엄청나게또 많이 했었고 그때 물량과 지금 물량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지금 현재 물량이 더 많은 편이고요. 아파트 가격도 사실 그때만 해도 3억대 대부분 어느 정도 지연행이 되었고 두산이브 같은 경우도 뭐 분양가격은 뭐한 6억대 진행을 했었지만 실제 할인 분양으로 뭐 저렴하게 3,4억대 구입한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은 그때 공식적으로 중공 후에 미분양이 많이 났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구입을 했었고 구입하는 과정의 얘기를 좀 드리면 시행사 측에서 실제 공식적으로 할인 분양을 했었죠. 그러면서 발빠른 분들은 부동산을 통해서 실제 많은 계약을 했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가격이 오를 거라고 해서 구입을 했는 것보다는 미분양 할인 판매로 해서 구입을 한다는 자체가 일단 저렴하게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구입을 했었고요. 마찬가지 제가 아는 지인분들도 상당히 거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격이 지끔찔끔 오르다가 두산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되면서 가격도 많이 올랐고 다른 아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서구에도 미분양 할인 판매로 뭐 3억대에 구입했던 아파트들이 대오트럼프 같은 경우도 뭐두배세배 가까이 넘게 가격이 오른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건설사 경기 악화 때문에 취득세 감면 이라든지 사회금 완화라든지 규제 완화라든지 다양한 대책들을 발표했었고요왜 건설사가 도산 나면 그 밑에 하청업자도 엄청나게 많이 부도가 난다는 겁니다 지금 대구에 예전에 구축원룸 가격들이 원룸이 뭐 20만원 25만원 30만원 이렇게 거래되는 것들이 갑자기 40만원 45만원까지 거래된 이유고 그리고 예전 오래된 원룸 건물들은 실제 임대도 제대로 안 나갔었습니다. 근데 근자에 계속해서 임대가 거래가 많이 되고 가격이 올랐는 건 외부의 인부들도 엄청나게 들어왔죠. 그러면서 파트 공급은 많았지만 실제 원룸 공급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부축 원룸들 임대료가 올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과 현재 시점이 비슷하다는 것이 계속해서 엄청난 미분양으로 인해서 건설사들이 힘들어지고 PF 자금 동결이 되면서 공매 자료 제가 올려드렸는 거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매 마찬가지 두번세번 번 유찰되는 상황에서 몇백억씩 알아가는 상황이 만들어졌는 것도 마찬가지 아파트 대량 공급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 거고요. 그러면서 미분양이 발생되니까 더이상 아파트 재개발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들이 마찬가지 이자 상승 때문에 중간에 포기를 하고 공매로 넘어가는 사례들이 현재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는 자료를 뭐잘 못보시는 분들이 한 번씩 계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 지금 2008년도 그때 그 시절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 유조통화, 유, 어, 유동화, 조유자원민간 부동산, 펀드조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 돈이 제대로 안 돌기 때문에 대형 시행사들이나 아니면은 나름대로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 수익 발생이 되는 회계자료를 가지고 회사채 유동화를 시키는 그런 일들도 지금 현재와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 할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대부분 분양이 되는 아파트들을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분양자들의 반발을 조심해서 보안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거죠. 그리고 뉴스를 꼼꼼히 보시는 분이나 유튜브를 꼼꼼히 보시는 분들은 제가 뭔 얘기하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현재 상황이 거의 흡사합니다. 마찬가지 건설사가 부도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분양을 했는데도 그 돈을 가지고 가려고 하다보면 잠금때대부분인 수익 배분을 하기 때문에 돈이 안 돌기 때문에 일부 돈이라도 돌리기 위해서 나머지 잔여 물량에 대해 할인 판매를 하는 건데 거기서도 기본적으로 뭐 30% 분양이 되었다 아니면 뭐 50% 분양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또 자금 회전이 안 돼요 최소 에쿼티가 그 70% 정도 나와야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수익에 대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기본 대출을 일부 또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70%가 넘어야 그 아파트의 안정성을 인정할 수 있어요. 뭐 결국 아파트라 하는 것은 건설사와 시행사 신탁사는 어차피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고 주를 받는 것이고 결국은 신탁사를 제외한 건설사와 시행사가 수익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뉴스를 살펴보면 대부분 내정과 흡사하게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그 전부터 제가 영상에 계속해서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제가 미분양 할인 진행을 하는 것은 작년부터 일부러 시행사들이 보라고 계속해서 영상에 계속 올려 드렸죠 생양사 입장에서는 아파트 관계자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잔여 물량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소문도 덜날 것이고 그리고 수 분양자들 귀에 더 이상 내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 그런 얘기들이 만약에 잠금 치고 아파트가 끝나는 상황 소위 말해서 준공이 되고 입주 시기가 되면은 뭐 그런 얘기가 들린다 하더라도 사실 뭐 할인 판매 뭐 프로테지로 따지면은 5%도 채안되는 아파트 수량을 할인 판매를 했는 것 때문에 예전에 데모를 하면서 나도 똑같이 그 돈으로 그냥 가격을 책정해 달라 나머지 남아있는 돈을 돌려달라 엄청나게 데모했었죠 그 소송도 엄청나게 있었지만은 결국은 대부분 판례에서는 뭐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뭐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현재 뭐 미분양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공 전에 미분합니다 중공 전에 미분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 일군 건설사다 아니면 전혀 생소한 건설사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대출이 안되냐를 상당히 많이 묻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공 전에 할인 판매하는 아파트는 대출이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할인 판매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분양하는 아파트 면은 당연히 정상적으로 대출이 되겠지만 은공공전 미분양 할인 판매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뭐한 30% 정도 할인을 했었어요. 그리고 좀 많이 했는 것은 뭐 35% 까지도 할인을 했었는데 물론 뭐 각기 회사마다 좀 틀릴 수도 있지만 은뭐 돈이 좀 필요하고 해 남아있는 물량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뭐 이보다 더 많게 할인 판매를 해서 바로 또 오늘 융통하려고 하는 회사들도 있겠지만 평균이 뭐 30% 35% 였고 중공후 미분양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5억짜리 아파트 다 그러면 은뭐 예전에는 70% 정도 뭐 분양을 했었죠 뭐 많게는 또 80% 도 분양을 했기 때문에 분양가격의 70% 80% 는실질적으로 대출이 나왔고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해서 아파트를 이제 구입했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요 어떤 경우는 중공 후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했을 것이고 중공 전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제 그렇게 되지가 않죠 할인율도 엄청나게 높지만은 남아있는 잔여 물량이 얼마 없습니다 오리지널은 대부분 뭐 잔여 물량이 한 30% 남았다 40% 남았다 50% 남았다 이런 잔여 물량의 미분양 할인은 사실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봐야 되고 오리지널 중공 전이나 중공 후뭐 따졌을 때는 남아있는 잔여 물량은 뭐한 5% 그리고 뭐 중공 자체가 되고 나서 남아있는 물량도 뭐 10% 20% 남는 경우가 많지만 중공 후에 악성 미분양은 사실 구입하는데 있어서 더 좋죠 일단 기본적으로 대출이 70 80% 되니까 뭐 못해도 60 70% 최소 그렇게 대출이 발생되고 또 계속해서 현 상황에서는 규제를 완화할 거고 대출도 풀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공 후에 이 분야 아파트 구입 자체에 이제 할인율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얼마나 남아있는 잔여 물량이 남아있는지도 또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중공 후라도 남아있는 잔여 물량이 뭐 50% 남아있다 아니면 뭐 40% 남아있다.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 건 있는 겁니다. 뭐 천세대 기준으로 한다면은 뭐 50%만 해도 500세대가 남아 있고 뭐 70% 분양이 되고 나머지 30%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300세대가 남아 있게 되면은 아파트의 지가 상승도 문제일 수 있지만 가장 금전적으로 나가야 될 것들이 아파트 관리비가 플러스 알파가 더 된다는 거죠 100% 아파트가 분양이 되어서 공동으로 분배를 해서 관리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일부 들어가 있는 입주 자들 위주로 해서 뭐 50% 들어갔다면 50% 관리비를 나누게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 상승도 더 있을 것이고 불 꺼진 아파트라는 오명을 받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때 그 시절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보통 여성분들이 아파트 미분양 할인판매 뭐 중공 후에 너도 나도 거래를 좀 했던 분들은 뭐 아직도 현재 부동산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 나이가 지금 평균 한60 중반 초반 요래 되는 분들인데 마찬가지 제가 아는 지인 형인도맨 그대로 수성구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시절을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도 제가 올려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론을 가지고 저는 얘기하는 내용들은 유튜브에 단한 건도 없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뭐 박사, 석사, 뭐 어른, 교수 이런 개념의 이론 그 정도의 이론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사태의 일을 그대로 얘기를 드리고 상황 속에서 이제 계약이 되면서 일어난 일들을 또 얘기 드리는 거고 이론은 그냥 뉴스만 봐도 기본적인 이론은 다 합니다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거래되는 아파트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만 명확하게 알아도 아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아 현재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동양 정도는 충분히 알수 있죠 왜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느냐 물론 기본적으로 뭐 예전 작년부터 미분양 할인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분양 할인에 대한 정보들이 워낙 누출이 많이 되고 유출이 많이 되고 저렴하게 아파트 구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또 하나의 상해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먼저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좋다고 했다가 지금 상황이 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또 아파트를 구입하지 못했는 분들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고 또 배가 아팠었을 것이고 인간의 심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중공전 미분양 할인판매를 구입하려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무조건 대출이 되는 줄 알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내용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막말로 미분양 할인판매 뭐 30에서 40% 할인판매합니다. 그런데 잔여 물량 남았는게 뭐 10개가 남았던 20개가 남았던 50개가 남았던 간에 대출될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내돈 2-3천만원 예, 네, 이삼천만원 넣어놓고 나머지 중도금 대출 받으면 되죠. 중도금 대출 받고 나머지 잔금 대출 받고 그러면 3, 40% 할인받으면서 이삼천만원 가지고 엄청난 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뭐 아파트 관계자들, 사돈의 팔촌, 지인들 다 동원해서 그렇게 다 하지. 일반인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진행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예전에는 명의신탁, 명의를 넣어서 대출을 받아내고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 중에서는 이제 각 20살 21살 뭐 이런 아들을 넣어서 명의 신탁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때도 얼마 줬는가 하면은 300만원 200만원 그 정도 중굴로 계, 뭐, 기억이 납니다. 뭐 저는 하지 않았지만 제주변의 지인들이 그렇게 해서 또 아파트 미분양을 정리를 하는 사례들도 봤고 그런 부분들이 왜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제 20살 21살 아들이 아파트를 명의 신탁을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알바 개념으로 2-300만원 받고 뭐 자기 명의로 아파트가 뭐 있어도 소위 깡통 아파트 겠지만은 이제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생애 첫 주택 대출 받는 부분 엄청나게 저렴한 대출을 못 받는다 그리고 그런 명의 신탁을 하고 아파트가 터지지는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해서 미분양 정리가 일부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꿈틀꿈틀거리면서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대구에서는 이신탁을 했는 부분에서 터지지 를 않았는데 지금 경기도에 터진 거는 빌라죠. 빌라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기 위해서 아예 작정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벌어진 겁니다. 빌라 건축을 하고 원룸 건축을 하고 어느 정도 부동산에 있으면서 엄청나게 거래를 좀 해본 분들은 왜 그래 사기꾼이 생기는지 충분히 아실 건데, 맨 처음에는 투자로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투자로 시작하는 아파트들 가격이 점차 내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카드 돌려막기 형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달이 났는 거고요. 아무튼 뭐 작년부터 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위기가 기회가 될수 있다. 그리고 그런 걸 실제 몸소 느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추격 매수를 해서 지금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부동산이라 하는 것은 내가 짧은 지식으로 움직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가에게 항상 상담을 해보고 진행을 하는 거지 내 동네 사람들과 내우이웃들과내 친구들이 어울려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너도 나도 사고 가격이 조금 올라서 기분이 좋아서 계속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넉넉히 있다가 터지는 사례가 현재 시점입니다 물론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폭락하지 않았으면 그분들은 또 떼부자가 됐을 수도 있어요 참 세상이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오르면 오른다고 난리를 지기고 아파트 가격이 내리면 내린다고 난리를 지기는데 실제 지금 아파트 하락률은 높지만은 예전 가격으로 전체가 돌아왔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다시 보면 예전 가격으로 완전히 아파트 돌아왔는 가격은 아니죠. 불과 5년 전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5년 전 정권에서 미친듯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때 5년 주기로 지금 실거래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한번올랐는 아파트가 뭐 5년 전으로 폭삭 다 내려올 수는 없습니다. 일부 내려오는 사례들은 갭투자와 투기 세력들이 너무 아파트 가격을 저들 멋대로 상승을 시켰기 때문에 다시 웅상복구를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볼수 있지만은 사실 안팔고 계속해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뒤늦게 비싼 돈을 주고 아파트를 구입했거나 프리미엄을 주고 아파트를 구입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손해를 보게 된 거죠. 항상 얘기 드렸지만 은 누군가가 이익을 받으면 누군가는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또 세상에 이치고 현재 우리의 자화상이다. 그리고 현재 건축을 하거나 시행을 했는 건설사와 마찬가지 종합건설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행에는 몇십억, 몇백억 손해를 보고 정권에서마찬가지 구매로 진행되다 보니까 몇백억 손해를 봅니다. 물론 뭐 이익을 얻었으니까 손해를 볼수 있다. 그리고 뭐 댓글에 막 저주를 퍼붓는 그런 댓글들도 있는데 다 스팸처리를 제가 합니다. 악성 댓글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내가 정보가 없어서 돈을 못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을 못보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또한 내가 잘못 전, 잘못된 정보로 손해를 보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투자가 아닌 투기를 했을 때는 그 정도 손해는 감소하고 했지 않았나 저는 그래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미분양 할인 판매의 옛날과 지금을 뒤돌아보고 현 자화상을 뒤돌아본 영상으로 기회는 아무나 에게 오지 않는 것이고 돈은 아무나 볼수 없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